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었고 김문식 박사가 먼저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책을 읽고 난뒤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찾아왔을 것이다. 철진이 형이 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철진이 형의 안전은 보장 못한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불타올랐지만 분을 사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철진영이 빌려준 책을 읽고 너무 슬퍼서 그랬습니다.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저에게는 책을 읽고 슬픈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자유조차도 없는 겁니까? 김문식 박사는 눈짓으로 총을 내리라고 지시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꽃총을 내려놨다. 이 모습을 통해 정장을 입은 남자는 김문식 박사의 하수인 정도로 추정된다. 호철군 미안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행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 있는 철진이형의 편지가 들키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만약 숨기려 했다면 그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화제를 돌려서 그들에게 말했다. 박사님, 기억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도무지 기억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기억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기억이 빨리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무언가 냄새가 난다. 김무식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기억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호원장담까지 했던 사람이다. 나는 그들의 했던 말 중에 잘못된 점을 콕 찍어서 말했다. 먼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저기요 저에게 했던 말 기억납니까? 처음에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약속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기억을 잃기 전 우리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김문식 박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계열사 하찬 회장님께서 냉동인가를 깨울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는 대가로 여기서 2년간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정장입은 남자의 정곡을 찔렀고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김문식 박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정면으로 나의 말을 받아쳤다. 호철군 내가 이 녀석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 거래소는 정의 구현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M&A를 조작해서 주가를 띄워서 수익을 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주식 이야기는 저도 위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너무 저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아직은 조금 벽이 있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뻗이라고 생각해주는 이철진밖에 없는 것 같다. 나는 박사에게 피곤한 기색을 지었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곧 남자와 박사는 돌아갔고 방에는 나 혼자 남았다. 혼자 남은 방에 정적이 돌고 고독이라는 그림자가 나를 찾아왔다. 이곳에 있었던 3주 동안의 생활을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하고 터질 것만 같다. 조금의 안정을 취한 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책 뒤에 나도 편지를 적었다. 나를 버시라 불러서 고마워. 이곳의 트레이너들은 전부 개인적인 사연이 있지만 나에게는 기억이 없어. 박사의 말에 의하면 나는 13년 전에 자살을 했고 냉동을 시켰다고 말했어. 그리고 지금이 되어서야 깨어났어. IM 계열사 회장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100억 정도를 투자했고 그 대가로 내가 깨어나게 되면 이곳에서 1년간 주식을 거래를 하는 조건이야. 정작 나의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데 강제적인 거래가 성립되어 있어서 명분도 없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로 고립되어 조용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 형이 말한 두려움 그건 극복할 수 있어. 내일을 죽을 것처럼 살 것이고 무엇보다 강한 것이 삶이니까. 형, 우리 같이 희망을 가지자.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고 있잖아. 우리가 희망을 가진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빛을 발산한다면 이곳을 나가서 그들에게 복수할 거야. 이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목적이야. 깨알 같은 글씨로 적었고 카메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그들이 모르도록 글을 쓰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역시 베토벤의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음악을 따라 철진영방으로 갔다. 형 하루 종일 푹 쉬었어. 외태가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 정말 감명 깊게 봤어. 이 책을 보고 형을 다시 보게 된것 같아. 사실 그런 것에 감명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 아, 베토벤이랑 괴태가 친구였다는 것 알고 있어? 아니, 그런 것은 관심 없는데. 솔직히 철학은 별로 따분해서 좋아하지 않아. 베토벤이랑 괴태가 친구였다는 사실을 아냐고 물었는데 왜 철학 타령이야? 그리고 철학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철학이 없다면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 그건 그렇고 괴태랑 베토벤이랑 친구였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듣는데 내가 아는 일어가 있는데 괴테는 베토벤을 존경했고 서로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했었지 하지만 베토벤은 자의식이 강하다고 들었어 결국 그 둘은 성격 차이로 달라지게 되었지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해주는 거야? 내가 존경하는 괴테와 베토벤이 친분이 있었다는 놀랍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수긍하는 척하고 화제를 돌렸다. 후오 강철 M&A 이건 언제 마무리되는 건데? 이제 슬슬 주가가 올랐으니 욕심 많은 개미가 사는 것만 남았지. 후후후 그는 크게 박장대소 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다. 나도 슬프지만 웃었다. 하하하 이거 형이 말한 것처럼 엄청 재미있을 것 같다. 자식 싱겁기는 웃는다고 따라 웃지 마라. 우리가 처음 매수 평균 단가는 76,000원. 지금 주가는 네번 상한가를 갖고 10,9,500원이다. 보유하고 있는 250만 주를 팔 수만 있다면 1,900억으로 매수해서 5,35억 0정도에 매도할 수 있으니 순이익만 3,135억이 남는다. 그 물량은 M&A에 참가한 개미만 고스란히 받는 것이고 우리는 차익만 실현하면 되는 것이다. 순간 철진이형의 거래 실력이 너무나 부러워졌다. 형한데 나도 주식 거래 비법 좀 배워도 될까?